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사실 저 혼자 한게 아니라 이세 분이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서 사실 같이 한 것들인데요. 어 예전에 서밋 2022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고 그 발표에 기술 내용을 너무 발표 못한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때는 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접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어떤 시 서비스들을 도입했고 그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미디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어, 사실 이거는 미디어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CICD 이 네,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어, 적용이 가능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개 그림은 사실은 구글에서 좀 가져왔거든요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디어 서비스가 무엇이냐, 미디어 컨텐츠가 무엇이냐 사실 미디어는 비디오, 오디오, 자막, 메타 데이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을 위해서 반드시 압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디오, 오디오가 굉장히 압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한 동기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본 영상이 저희가 SKB에서 주로 작업할 때 100기가 정도의 영상이 들어왔을 때 압축을 하게 되면 한 1기가 정도로 압축해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보통 압축 시스템입니다. 이런 압축 시스템에 저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사실은 미디어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프로덕션, 그 다음에 딜리버리,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재생, 분석, 추천, 사실 굉장히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는 압축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고객은 누구신가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객은 사실 저희 SKT와 SKB가 함께 하는, 네, 시청자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코딩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아니라 운영자입니다. 저희의 고객은 운영자입니다. 운영자가 편리하게, 운영자가 최대한 쉽게 미디어를 관리할 수 있고 그 관리한 시스템을 최대한 쉽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 받아왔을 때그 영상을 압축을 하고 온프라미스에서 인코더를 통해서 압축을 하게 되고 그압축된 파일을 후처리하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인코더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가장 심플한 방법은 아시겠지만 미디어 컨버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디어 컨버터의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사실은 각자 각 사회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요구사항이 사실 이것 때문에 미디어 컨버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영상이 1시간 컨텐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H.265 영상을 압축을 하게 되면 보통 6시간을 처리하는데 걸리게 됩니다 미디어 컨버터를 썼을 때 그러면 사, 그 과연 운영자가 내가 영상을 던졌는데 6시간 동안 답이 없어요 물론 프로그레스를 주겠지만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네, 클레임을 하게 됩니다 네,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1시간 컨텐츠가 1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 컨버터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컨버터인 경우에 이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엑셀레이션을 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의 문제는 그걸 하기 위한 또 컨버팅 과정들, 뭐 다양한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용도 사실 미디어 컨버터가 H.26으로 했을 때좀 비쌉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인코더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2021년도에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잘 개발했고 제가 그 22썸인 22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 그냥 하나만 하지 말고 저희 r p t 면 했거든, 처음엔. 하나만 하지 말고 니네 모바일도 해봐 그 다음에 니네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었는데 그 파일이 아니라 다양한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각각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시스템을 그러니까 영상과 음성과 그러니까 오디오와 비디오를 조합해서 파일을 만드는 걸 해봐 라는 요구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유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유저가 나 어떤 컨텐츠를 올려요 그 컨, 올린 컨텐츠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래서 그 컨텐츠에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로 인코딩 파일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해와라는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유저가,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유저가 A라는 컨텐츠를 올렸는데 B, B 유저가 그 컨텐츠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요구사항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예, 인증과 인가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드릴 코니토와 앰플리 파일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 각각의 사용자에 따라서 컨텐츠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슈퍼레졸루션까지 한번 붙여봐라는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코더의 가장 큰 이슈는 압축이지만 슈퍼레졸루션은 작은 영상을 굉장히 큰 화질로 좋은 화질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까지 한번 붙여봐라는 예, 이슈들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세명이서 네, 할수 있었을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작한, 과제가 시작한 지가 2년이 되었고, 저희가 2년에, 2년 전에는 제가 백엔드가 뭔지 구글로, 구글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시작했다가, 이제 SA와 함께 일을 하면서, SA가 여러 가지 코칭을 해줬고, 결국에는 저희는 프로토타이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년 만에 이런 모든 기술들을 사실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AWS 서포트와 함께 일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 AWS의 SAA들은 대부분 그그 컨텍 그 실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서포트는 그 리소스에 직접 접근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고 그본 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 특히 상용 시스템인 경우에 엔터프라이즈로 하기를꼭 권유 <웃음> 드립니다 네, 저희가 디벨로퍼로 했다가 지금 굉장히 피봤습니다 네, 며칠 동안 자, 장애가 나서 3일 동안 네, 시스템을 이제 셧다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것도 좀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되느냐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네, 구글링을 해야 됩니다 구글도 해야 되고요 유튜브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 커뮤니티를 네,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저같이 저 발표하는 것도 또 다른 학습이 학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됐고요. 우리는 보통 어, 저희는 저는 이제 미디어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리기 힘들어서 네, 웹에서 가져왔습니다. <웃음> 예, 이런 시스템이 대부분 유저가 있고, 프론트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프론트엔드는 저희는 AWS 앰플리파이를 이용했습니다. 무조건 쓰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프론트엔드는 유저를 기반으로 하지만 저희의 유저는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런 유저가 아닙니다. 저희의 백엔드를 검증하기 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이 누군지. 저희의 고객은 운영자입니다. 그 운영자가 쉽게 모니터링하고 찾아보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를 만드는데 사실 앰플리파이만 한게 없습니다. 특히 아까 유저 단위로 파일 컨텐츠를 관리하기 위해서 코그니토는 반드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뒤에서 설명드릴 앰플리파이, 코그니토, API 게이트 세 개를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인증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까지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실제로 저희는 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이용했고 뭐 당연히 그럼 ECS를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루기 위한 ECR과 배치를 이용했습니다 저희의 시스템은 사실 배치가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RDS, 시크릿 매니저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은 S3와 EBS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모두 다 IAC로 구성하기 위해서 AWCDK를 s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AWS DK를 이용했고, 각각의 명령들을 실제로 CDK로 할수 없는 것들을 어, 그 아주 이제 빨리빨리 구성하기 위해서 CLI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했습니다. 이 코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뒤에,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 이벤트 브릿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에 에러가 났습니다. 그 에러가 난 시스템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무조건 이벤트 브릿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로그를 다루기 위한 로그 스트림과 이 모든 것들을 프로세싱하기 위한 서버리스 람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배치를 메인 시스템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사실 배치는 결국엔 얼마나 EC2와 어, S3 EBS를 잘 사용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영상 컨텐츠가 최대 크기 봤을 때 600개가 영상을 어, 데, 그 EBS로 다운로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배치를 띄우고 그 다음 배치가 같은 EC2를 이용할 때 네,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No Space 네, EBS의 그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에러가 튕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영상을 다운로드 EBS로 받게 되면 그걸 반드시 끝날 때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런 에러들이 어, 에러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네, 예외 처리 해 아,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예외 처리가 필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루에 한 200에서 300개 의 컨텐츠를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만 시간 이상의 컨텐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비용이 1억에 2억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S3에서 동시에 S3를 네, 만 개가 접근한 파일에 만 개, 천 개씩 접근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네, 무조건 뻗습니다. 저 S3가 뻗는 거 처음 봤습니다. S3가 나더 이상 못 받아요 하고 뻗기에 계속 리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는 그걸 한 번에 던지도록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더뻗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랜덤하게 던지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 처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처리에서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컨텐츠가 100기가, 200기가 되면 이제 프리사인드로 스트리밍해서 처리해서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사인드 URL을 잘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슈퍼레전을 이용할 때 A100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A100은 한국 버지니아 리진에서만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외에 리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그 리플리케이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VPC의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S3니까 이제 게이트 엔드포인트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 이슈트 안에서 그이슈트에 있는 값을 어, S3에, 다른 리즌에 있는 S3로 딱 땡겨올 때가 사실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 무엇,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처, 최적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사실은 어, 클라우드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보통 프로드 계정 있고 대부 계정 뭐 여러 가지 계정들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팀간의 협업을 할때 나, 나 A 계정, 너 B 계정.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비 계정에 있는 시스템을 가져와서 처리하고 비 계정으로 다시 S3로 쏴줘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A라는 계정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B라는 계정으로 땡겨왔다가 저희가 처리하고 B로 다시 푸시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권한을 잘 이용하면 롤을 잘 이용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같으면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는 네, 우리가 그 계정에 있는 s3 데이터를 우리 계정으로 다시 다운받고요 그걸 다시 처리하고요 다시 그걸 s3로 푸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상상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 유저를 놓는 게 아니라 롤을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치에 어떤 익스큐션 롤이 있고 그 롤이 내가 특정한 S3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 생각해보시면 그걸 접근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놈한테 그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롤을 해당하는 계정비에그 롤에다가 그 권한에다가 퍼미션에다가 설정을 해놔야지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정말 좀 특이한 방식의 S3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배치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런치 템플릿, EC2도 마찬가지인데요. 런치 템플릿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CDK로 다 그거를 그각 볼륨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서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합니다. 런치 템플릿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저는 유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실행될 때마다 초기 세팅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치에서 하나의 EC2가 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 ECR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구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분 정도가 걸립니다. 특히나 배치에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그 ECR에 있는 이미지 사이즈가 뭐 보통 20기가, 30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인퍼런스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다운을 받으면 5분 15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저 데이터에서 이풀 비헤비어를 프리퍼 캐시드라는 걸잘 활용을 하면 한번 다운을 받고 걔를 지우지 않고 계속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배치에서 보통 런어블에서 스타트해서 이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럼 배치의 사이즈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는 아시겠지만 도커를 이용 도커의 기본 환경들을 이용합니다. 여기 Array Index Example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좋은 example 이라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이걸 통하면 실제 Array j 으로그잡을 던졌을 때그잡을 환경 변수로 던지고 그 환경 변수를 받아서 실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연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 특히나 배치 Array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알수 있는 Array도 있고요. 그런 어떤 환경 변수를 통해서 내가 실행하는 뭐 예를 들어 입력 영상은 뭡니다 그다음 프로파일은 뭡니다 이런 정보들을 환경 변수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시, 주의하실 점은 환경 변수는 특정 유니코드 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아예 신문에서 많이 보이시는 단어죠 네 이런 이런 한자를 쓰게 되면 가끔 이런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쓰실 때그 변수에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러가 발생할 때그 에러에 따라서 우리가 리트라이 로직을 만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트라이즈가 예를 들어 2번으로 종료했다. 그러면 종료, 리트라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끔 DB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그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조건은 엑시트와 스테이터스 리진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스와 그런 여러가지 조합으로 방어로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첫 번째 에러가 났어요 그럼 에러로 리턴해 버리고 DB에 러로 써버렸어요 그럼 다른 놈이 DB를 딱 접근하면 얘는 에러로 떴다 하고 그냥 종료를 시켜버려요 근데 얘는 리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에러, 그 다른 시스템은 에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잡 어트empt라는 값을 보면 얘가 지금 몇 번째 에러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로 주지 않고 첫 번째 리트라이 할 때는 에러로 주지 않고 얘를 원 g 으로 그냥 메시지를 날리고 다시 실행을 하고 DB에는 원 g 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번 시도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러가 났을 때 DB 에러를 써주도록 하는 방식을 이런 어떤 리트라이 로직과 이런 잡어트 e m t 라는 변수를 통해서 설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걸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EC2를 하기, 사용하기 위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장난으로 AWS 재발좀 그만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AWS 일하시는 분한테 좀 하소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 너무나 많은 EC2들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근데 무엇이 최적인지는 매일매일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돌아가는 동안에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검증하고 테스트해서 내가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슈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포트를 사용할 때 디벨로퍼 설정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잡을 네, 만 개까지도 한번 실행해 보고 막 했는데 디벨로퍼로 설정을 해놓고 했거든요. 지금 3주가 됐는데도 아직 서포트에서 무엇이 원인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3주째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디벨로퍼인 경우에는 이 상용 시스템에서 돌렸을 때그 크리티컬한 그 시추에이션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엔터프라이즈로 하시는 상용 시스템은 웬만하면 엔터프라이즈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배치했을 땐요. 마감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경우에 스팟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세이빙 플랜을 사용하시는데 생각보다 세이빙 플랜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시스템을 돌렸는데도 예, 세이빙 플랜 70% 사용률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스팟을 쓰시는 게 좋고요. 화게이트 아까도 앞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화게이트 리소스가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데요. 문제는 그 VCPU의 최대수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 같이 어떤 그 배치성 굉장히 많은 잡을 실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I/CD를 구축했는데요, 특히 배치는 무조건 CI/CD 추천입니다. 특히 CDK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드 컴,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빌드, ECR을 사용해서 CI/CD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여기서 사실 핵심은 이미지의 태그를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그 인프라의 버전과 소프트, 백엔드 소프트의 버전이 다르거나 계속 바뀌는 경우에 대부 스테이지로만 놓으면 얘가 몇 번째 버전인지 어디로 롤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는 웬만하면 스테이지로 놓으시지 말고 그 시스템의 서비스의 이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처럼 서비스 지금 4개를 동시에 포시하는 경우에는 버전과 그 해당하는 서비스를 푸시하는 이미지로 가게 되면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내가 지금 A라는 서비스에다 푸시했는데 그게 내가 B라는 시스템에 A로 푸시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릴리즈에서 그런 착고를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버전과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름을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챗봇을 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설정하기 그래서 이벤트가 계속 날라오고요 해당하는 그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 저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계정, 프로드 계정을 놓고 그 각각의 계정별로 이미지를 막 왔다갔다하면서 푸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 저희가 그럴 때 스테이지 계정에서 코드 빌드에서 프로드로 그 ECR로 푸시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롤을 그 해당 e c r 에 설정을 해놓으시면 얘가 여기로 바로 이미를 푸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그어푸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짜로 푸시를 합니다 그 해당 이미지도 푸시하고 해당 날짜로도 이미지 푸시를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시스템이 다운이 됐습니다 왜 다운이 됐는지 몰라요 빨리 롤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아 해당하는 날짜로 빨리 롤백해 그러면 그 이미지를 그냥 아주 태그로 바꿔서 바로 푸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1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바로 대응해서 이 해당하는 날짜 또는 시간으로 내가 이 배치로 바로 이미지를 바꿔서 푸시할 수 있는 어떤 것, 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백엔드는 여기까지고 사실 시간이 네, 거의 다 끝나가서 프론트엔드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 프론트엔드가 생각보다 저희 같이 이렇게 백엔드 중심의 업체 업 어, 그러니까 개발하는 경우에는 네, 지원을 대부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와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업, 어떻게 대부분 하시냐 개발자한테 개발사한테 어드민 권한을 다 줍니다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 난리 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L, IAM 그룹으로 코드 커밋을 접근하도록 하면 설정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고요 코드 커밋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앰플리파이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와 코그리토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기본 기능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CICD도 앰플리파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코그리토를 무조건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이 코드 커밋에 이제 권한을 이렇게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도 그냥 DB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고 DB 그냥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프로토타이핑에서 배운 거는 네, 베스트천 서버 여기서 저 처음 알았는데요 어쨌든 무조건 베스트천 서버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크릿 매니저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서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그 보안의 최소한의 어, 그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귀찮게 할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컴플리에이션을 하면 네, 신납니다 업체가 매일 연락이 옵니다 <웃음> 이 주기를 하루로 설정하시면 네, 신납니다 네, 계속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텔리제이나 비주얼코드의 플러그인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 코그니토를 프론트엔드 기본 기능으로 쓸때 우리가 앰플리파이의 CICD를 활용하시는 걸 정말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거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그 저희가 코드 커밋을 앰플리파이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브랜치를 연결하면 우리가 그 이미지에 푸시할 때마다 그 푸시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앰플리파이가 빌드를 해서, 어, 그 해당하는 요,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로 이미지를, 아니, 그니까 페이지로 바로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그니토를 쓰실 때, 코그니토 같은 경우, 저희는 CDK로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뭐 서구니토 저기 옆에서 저 듣고 하는데, 그분 이제 뭐 콘솔로도 할수 있지만 cdk로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앰플리파에서 인포트해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그 왜냐하면 그 실수도 할수 있고 일부 기능 같은 경우에 한번 설정을 하면 수,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고 내가 결국에는 cdk로 딱 만들어 놓고 걔를 모든 계정에 디플로이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요 인증 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는 요 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코 o 니토를 앰플리파이 사용할 때 우리가 유저 풀 아이디와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풀 아이디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가끔 이게 설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환경변수 안에 실제로 이 앰플리파이 아이디을다 설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라우터 에이전트 DB 백엔드가 구성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희는 에이전트를 블루그린 배포로 할수 있도록 그 CI CD 네,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정 간에 뭐 이것도 막 계정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거는 아시는 게 좋은데 생각보다 그,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트리거링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S3도 있을 수 있고, ECR의 이미지가 변경됐을 때도 트리거링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코드 커밋을 사용할 수,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쓸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코드 커밋을 하나만 불러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두 개, 세 개, 네 개, n 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커먼이라는 코드 커밋에을 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코드를 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 풀해서 빌딩을 해가지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이 코드 파이프라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어 API g a t e w a 를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다다 다 쓰시죠? 다 쓰시겠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어그 프론트엔드를 붙이려고 할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VPC 그러니까 이렇게 썼죠 API 게이트와 VPC 링크를 연구하고 VPC 링크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의 리스너를 연동하도록 연결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실제 우리의 백엔드는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라우터를 통해서만 이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이 라우터만 보도록 하게 되면 이제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마다 우리가 네 너는 이, 이걸 접근할 수 있고 이거 이게 다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할때오스라이제이션을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때 코그니토를 쓰면 되고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코스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프리플라이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API 게이트에이 보면 오스라이제이션에서 네, 이렇게 그 a u t h o r 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이 a u t h o r 를 이슈어에 유저프라이디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그 REST API로 전달 받을 때마다 그 토큰을 받아서 그 c o g n i 로 인정되어 있는 토큰을 받아서 그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클라이언트 아이디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코, 이때 무조건 인증을 쓰게 되면 에스터리스크 그 쓰면 에, 무조건 에러가 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 코스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거 할 때, 어,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애플리케이, API 게이트인 경우에는 오리진을 그 프론트 엔드 URL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개만 바라보도록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해당하는 그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는데 포스트 그 프리플라이트를 위해서 옵션스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저희는 포스트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와 옵션스를 넣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VPC 링크를 통해서 네그 로드 밸런서로 연결할 수 있고 옵션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옵션스에서는 실제로 프리플라이트가 그거잖아요. 나 지금 뭐 어디에 있어? 이거 쓸수 있어? 없어? 뭐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API 게이트의 URL 주소를 리턴할 수 있도록 람다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가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고요. 이때 예, 오, 그 환경 변수를 통해서 API 게이트의 URL 주소를 네 저희 같은 경우에 CDK에서 막 이렇게 되있는 최종 URL 주소를 여기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의 프론트엔드, 백엔드 네,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크릿한 그 백엔드와 그걸 연결한 라우터 그리고 라우터와 프론트엔드를 하나의 어, AWS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는 각 유저마다 어떤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된 컨텐츠의 결과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해당하는 컨텐츠만, 결과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줄수 있게 됩니다. 사실 뒤에 너무 빨리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